후후후! 드디어 오늘은 게임에서 만남을 찍는 날 빨리 찍어서 게임해야지 허리안니 다녀왔습니다 에? 에 뭐야 비켜 나 컴퓨터 해야 돼 뭐래 지금 나도 친구들이랑 게임 중이거든 뭐? 야 지금 당장 안 비키면 너 나한테 혼난다 어쩔 티비 뭐? 아, 어쩌라고, 어쩌... TV나 보라고 어, 어? 싫어, 그냥 컴퓨터 해야 되니까 비켜. 응? 어? 어쩔 TV, 저쩔 TV, 안물 TV? 아니, 어디서 이상한 걸 배워와서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. 짜증나니까 당장 비켜. 안공 TV, 내달 TV, 우쭐레비, 우쭐레비, 코꾸로빙군치고 하라쥬? 킹바쥬, 미치겠죠 어? 오, 어, 어, 어, 그만해! 어? 어쩔 티비? <웃음> 더 어쩔 <짤>, 티비! <웃음> 어, 어, 어, 그만 티비? 응, 음, 그만 티비. 밥먹도 못하자. 나가 티비. 여기서 뭐해 리아야? 뭔데 어, 어, 어, 어, 어, 미, 미, 미안 댕댕아 나 잊어왔어 어제 만렙 찍고 너랑 게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동생이 하루종일 컴퓨터만 해서 못 들어갔어 괜찮아 리아야 나도 마찬가지야 사촌동생이 놀러왔는데 하루종일 내 컴퓨터를 독차지했거든 그 놈의 어쩔 티비 저쩔 티비 어, 어 뭐야 그만 너도 알고 있었어 어제 하루종일 컴퓨터에서 비키라고 하니까 사촌동생이 내키가에 대고 어쩔 티비 TV. 저쩔 티비 TV, 안물 티비 TV, 어쩔저쩔 안물안공 화나죠 물어본 사람 어 그만 둬 하아 어제 하루종일 사촌동생이 티비 공격을 해서 컴퓨터를 하나도 못했어 아마 오늘도 사촌동생이 집에 있을 예정인데 마찬가지로 또 TV TV 하면서 날 괴롭히겠지 시, 실은 나도.. 어쩔 <웃음> 티비요! 어쩔 티비! 이 쿠키 먹으면 어쩔 티비! 안국 티비! 이거 내거 티비!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어쩔껀나 어쩔티비! 저 어쩔 어쩔티비! 이 맛집도 미이겠지또안달무데못하아 근데 어쩔 티비 <웃음> 이게 똥쓰면 어쩔 티비 저쩔 티비 어쩔 티비 지금 변기 안 내는 통이 안나오네 근데 어쩔 티비 안굶히어 안달무댈 또 못하냐 근데 어쩔 티비 어쩔 티비 그말이고 변기 내려오지 그래 응? <웃음> 어어어저지 쓰여서 이안 나와 응, 그거 변미 지비, 변미 지비, 변미 어 그거 그니까 변비 티비 변비 티비 변비리까 티비. 시달리다 이, 제 끝났어 어, 이, 제 자볼까? 아 이, 니비 이, 니가, 이, 지금 자니 더이상 못살아 도대체 어쩔 t v 가 뭔데 내가 알기론 어쩔에다가 전자제품 이름을 붙여서 상대방을 어렵게 만들어서 상대방이 할 말이 없어지게 만드는 고난이도의 기술이야 그렇구나 복수할거야 그럼 복수 리아야 너 눈빛이 장난아니야 복수, 복수 TV, 복수, 참육 TV. 으악. 아, 김니야, 무섭 TV, 공포 TV, 호러 TV. <웃음> 오늘 도 오빠가 컴퓨터를 하겠다고 하면 TV를 혼내줘야지, 혼내줘야지. 엄마, 아빠, 나 왔어요. 어? 아무도 없나? <웃음> 아무렴 어때? 냉장고에 숨겨놓은 내 푸딩이나 먹어야지 그리고 바로 컴퓨터 해야지 뭐야! 어. 어? 냉장고에 내 푸딩! 잠깐만 이, 뭐야? 뭐가 있는데? 이게 뭐야? 뭐? 푸딩 팁이 맛있다 티비니깐 내꺼? 티비 어쩔 냉장고? 설마 내두딩먹어 버린거야? 김비야김비야오빠는다야너 죽었다 티비! 어? 어? 이게 무슨 냄새야? 아 이거 응가잖아! 어? 여기도 메모가? 에이 티비, 응가티비, 저절 냉장고, 복수티비 맞짱티비, 내 방와라 냉장고? 이게 무슨... 가만안 <웃음> <웃음> <검은> 돼! <웃음> 어있어어디어 어디 김이야! <웃음> 오빠는 개야? <웃음> <웃음> 이게 뭐하는 거야? 복스다복수 복사? 뭐? 복사? 복복복기고 있네! 나 당장 안꺼 복사? 복가 방송할 때까지 내복복 끝나지 않사 복사? 하사 복사? 복사? 복사? 복사? 복사? 복사? 복사? 복사? 어 아, 어쩔 TV 안물 TV 안궁 TV 뇌절 TV 웃짤 레미 젖자 레미 어쩔 샌즈 어쩔 텔레비전 어쩔 김치냉장고 어쩔 세탁기 어쩔 에어컨 어쩔 선풍기. 아, 아, 제발 그만해. 젖절 TV 젖절 텔레비전 젖절 에어컨 젖절 청소기. 아 알았어 알았어 미안 미안 TV. 안녕하세요 잉여민입니다. 저희는 마인크래프트 사안극 위주로 하는 채널인데요 평소에 스토리는 제가 쓰거나 멤버분들이 쓰고 있었는데 거의 5년이란 기간 동안 영상을 만들다 보니 스토리 고갈이 나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여의 유튜브에 같이 일하실 스토리 작가를 하실 인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준은 평소 저희 가족 사안극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이라면 환영입니다 저희 유튜브에 출연하는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유튜브 유행에 대해서 빠르게 캐치할 수 있고 재치있게 대본 쓸수 있는 분들을 구하고 있는데요 제일 높게 평가되는 부분은 일단 재밌는 대본도 중요하지만 유행에 잘 맞춰 내용을 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래 메일로 디스코드 아이디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.